양신나고 짜릿한 부활. 짜릿한 부활.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예.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이후에 세기가 있을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 이건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것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알려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영혼의 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 땅에서 준비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자기가 태어난 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 같이 합시다 내가 태어났다. 세상에 태어났다, 태어났다. 누군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육체는 부모님의 DNA를 따라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났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정신적인 구조가 있고 영이 있다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네. 네.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해피 p p y for t 1년에 한 번씩 이건 누구나 다알수 있고 쉽고 이해가 되어지고 1년에 한 번씩 생일상 차리고 잔치하고 선물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껍데기예요 그저 육체일 뿐이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뭔가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더 깊은 뭔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사후에앞날에미래에 어떤 비전을 생각하게 되고 뭔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있는 인간이니까 그럼 육체는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보냈는가 누가 나를 보내는가의 문제에 직면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지? 누가 나를 보냈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거. 인간은 죄인이고 아담과 하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고 유전적인 죄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말을 하고 공기 중에도 눈이 있고 귀에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말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 보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이걸 녹음하고 녹취를 하며 영상으로 다 찍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가 나를 보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 왜 오셨는가? 목적을, 가,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병고침을 받고 치유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도 변호한 사람이 없어요 엊그제 그 이야기 했죠 천국에 갔더니 집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기뻐 왜? 천국에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데 문득 문득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가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한편 강도가 천국에 와서 자기는 구원을 얻대 고름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불가들해서 구원을 얻어서 겨우겨우 상급없이 영원한 구원 받아 천국을 배회하며 아쉬움을 도로하고 있어자 그럼 천국에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럼 부활체는 도대체 어떤 몸인가?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과 뼈가 있으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살과 뼈가 있는 부활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체가 어떤 몸인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네. 현재적으로 내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다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현재 나에게 아들 생명이 있느냐 내게 영생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고름돈전서 15장에 쭉 내려보니까 49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 될 것인가 참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부활하실 때는요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형체에 따라서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썩을 몸이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연약한 몸으로 심고 강하고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고 육신의 몸 자연의 몸으로 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성도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아, 부활체는 전혀 다르다 네. 자두 차원의 어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살아야 영원한 생명으로 될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이냐. 가장 먼저는 교회를 율법적인 장소로 말씀만 읽고 듣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을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고, 외운 것 가지고 부족해고내 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구속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을 아들이 보고 아버지 뜻을 아들이 다 실천하시고 또 아버지 와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이 된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내가 다시 일을 다시 살린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사아서 역사해야 되고 그 아버지 말씀을 믿을 때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요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사귐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더 깊이 신앙생활을 힘입고 뜨겁게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거듭남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또 중요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몇 절에 나옵니까? 보니까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다 호련히 다 변한다 우리에게 마지막 나팔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신호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나팔이 있다 마지막 나팔은 누가 불고 언제 불려질 것이냐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팔을 다 받았는데 나팔을 부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나팔을 안 부느냐 영적으로 단장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영적으로 단장 신부단장 하라고 할렐루야 네. 내 영이 단장 하는 시간이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내가 날마다 기도 하는 말씀대로 사는데 이 훈련을 쉬지 않니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공중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과 정해진 성도들이 공중이 틀림 받아서 만나는 장소에요 마지막 나팔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초점을 놓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약속 장소가 정해졌는데 약속받은 성도들이 약속된 그분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움직여서 살아야 돼요 율법적인 예배당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불과 임재가 있는 예배당으로 와서 마지막 구원열차 아까 주의거리인는 구원열차 구원받은 성도들 마지막에 구원열차가 발동할텐데 우리는 그것을 타야 될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다 구원열차. 구원열차. 구원열차. 구원열차. 구원열차 구원열차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의 길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 공중에서 짐을 맞이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 계시록 6장에는 대환란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시작된 대환란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자리에서 이탈돼서 이 섬이 막 옮겨져 버려요 섬이 옮겨져 버려요 하늘이 막 부러져 버려요 땅에 모든 권세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굴로 숨고, 바위 틈으로 숨고, 산과 바위, 제발 산아, 바위야. 나를 좀 죽여달라. 나를 살려, 나를 좀 사, 삼켜달라. 그날이 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한번은, 주님, 휴거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휴거 받지 못할 때와 휴거 받을 때 상태를 좀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청년 때 이제, 휴거되지 못한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냐면 1월 첫 주인가요 너무 너무 추운데 주일날 밤 12시 넘어서 성도들이 다 가고 찬양대원들 다 가고 우리 그한 친구 선생하고 같이 찬양대원들 옷 찬양대 그 가운 다 정리하고 항상 주일날 저녁에 저저 저 차를 못 타가지고 월요일 날 새벽에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그날 둘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정리 다 하고 철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두운 컴컴한 한쪽 지역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전도사님들이, 신방 전도사님들이 막 "이 년아, 년아 내년" 이년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좀 과격해지니까 머리채를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다냐 알고 보니까 교회가 약수동 서울 약수동에 있다가 달동네에 있다가 강남으로 옮겨간 지몇년 됐거든요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약수동은 산동네고 강남 도곡동 대치동 이런 데는 그때 막 부자가 막 형성이 되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강남에 있는 신방 전도사님과 산동님 전도사님이 바꿔요 자리 이동이서 그러면은 신방 가면 성도들이 가정에서 신방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전도사님들에게 교통비로 얼마씩 줘요 봉투에 넣어서 그게 좀 짭짤했나봐 간대마다 그렇게 해주니까 복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한번 바뀌는데 근데 이 약수동 산동네에 있는 성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야. 그것도 막 바등바등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별로 없어. 신방감사 험금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사님들도 부수입이 안 생기잖아.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면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아서 다목사님 고생하시네요 뒷주머니로 얼마씩 주냐면 백만원도 주고 오백만원도 주고 천만원도 준대요 어. 신방할 때마다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키를 선물로 주기도 안 돼요 외제차 뽑아가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가 너무 많으니까 뭐 단임 목사님 오죽 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임 목사님이 전사들을 불러가지고 야이아이들아좀 적당하게 해 먹어 정도급 해 먹어 그렇게 야단쳤다는 간정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잘 돼서 죄종들을 대접하고 섬기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아이고 참. 아멘 이 참. 아좀그게 합시다 복받기 원하며 네.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한다니까요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네. 그걸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고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받은 사람이 그걸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성도들이 잘 되고 죄중도 잘 되고 그러나 겸손과 은혜 가운데 서로 몸을 낮춰야 될줄로 믿습니다 음. 근데 어디까지였더라 어? 네? 어아 아, 아. 그런 건잘 기억해 머리채 잡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봐 나름 머리채 잡으려도 머리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빠지게 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싸는데 왜?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명단 안 주냐 느 신방 갈때 뒤로 챙겨주는 그분들이 명단이 있을 텐데 달라는 거야 달동네 전도사님이 이제 강남으로 가서 명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명단을 어떻게 만들었나 봐요 근데 후원해 주는 명단이 있는데 이걸 안 주는 거야 그래도 머리채 잡고 싸운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한 상가 세탁소 상가 뒤쪽에 가서 박스 깔아놓고 둘이서 등대고 잠을 잤어요 날도없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소리에 나발이 크게 들리면서 막온세상이나발소리에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날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남녀래 예배 때 예배를 몇천 명 예배 드리다가 성도들이 옷 입은 상태에서 옷만 싹 놔두고 알맹이만 쏙 빠져나가 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있 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두 팀이 남았네 누구? 큰 교회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교사 대아부교사이 교사들만 남은 거예요 실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하고 주의종들이 남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그때 봉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도 남은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절한지 아십니까? 할렐루주 드리기 일하셨어요! 나를 어떻게 이 많은 빈급대기 옷들을 좀 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린아이들 다 엎드려버려. 앞에서 말씀 전하려고 준비한 주의종들 부교역자들, 담임 목사님, 부목사들, 뒤에서 있던 쥐라격 교사들 두팀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죽자 죽어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아스팔트를 막 손톱으로 막 긁었어요 비몽사몽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파악. 손톱이 다 바짝 긁고 뼈 따기가 나와도 긁고 그래도 해결이 안돼요 아이고 바로다 나연망하게 되었다그 기도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충격이요 몇년 갔어요 몇년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밤만 되면 삼각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낮에 가서 노가다 가고 일 다니고 건축 현장에 다니고 공사장에 그 뭐야 저 강목 판넬 메고 다니고 그렇게 해도 방언하면서 주님 나 휴거 돼야 되는데 주님 나 틀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냥 안 가르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아, 이들아 예수 믿어야 원받아 주일날은 나가서 전도하는데, 쓸어버려, 쓸어버려, 요 강남에. 도곡동, 대치동, 역삼동. 역삼사리에서부터 개포동까지막 쓸고 다녔어요 한번 나가면 100명씩 200명씩 어린이들 막 몰고 오는 거예요 네? 전도를 그냥 전도 안 해요 안 믿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안 믿는 애들이 창문 아파트 2층 3층 창문 넘어서 온다니까 교회를 선생님하고 약속했다고 그래서 교회가 막회기풍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전도풍이 일어나면서 확 그 교회가 남술주원교 그때 컸버렸어요 좋은 사람들 많이 거기서 만난 청년이 인도네시아 김하수 선교사 지금 격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후손, 저, 저 후원하고 있잖아요 한번 좋은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알아요 내가 청년회 회장일 때 그분을 순장으로 임명해서 청년들 교육하고 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순장들 몇명 있었어요. 청년들을 그냥 공짜로 놔두진 않아, 그 인력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니까요. 안되면 매일 산 기도, 산으로 끌고 가죠, 막. 와! 와! 기도만 시키는 게 아니고, 산에, 삼각산에 올라갑니다. 떡을 막세 말, 네 말, 다섯 말씩 해가지고, 수박 삼십 덩이씩, 삼십 덩이씩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기도만 많이 해! 식어 먹여줄게! 그래서 병원 선교도 개척을 하고 영동 세바랜스 병원에 우리가 다 개척했어요. 병원 선교 매주마다 새벽 4시5시에 가가지고 그걸 지금 후배들이 하고 있어요. 저때 제가 그때 병원 선교 개척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이다, 인력 낭비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하다못해 내가 그니까 청소라도 하고 쓰레기라도 피고 어린한들는 코라도 닦아주고 그렇게라도 하자 청년들을 다 구석구석 면밀히 다, 다 주시해 가면서 할 일을 다 줬어요 그리고 절대 청년들의 불만 불평 안 해요 이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회장을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다 좋지 않다 이거 가지고 봉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혼신하세요 할렐루야 많은 문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면 내가 첫 질문이 그거예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려고 왔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런 사람들이 부부싸움도 하고 그래서요 그게 내가 그래요 주님 사랑하세요 늘 주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미워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뒤로 욕할 수 있고 원망 불평할 수 있어 이건 가짜들이 하는 거야 이거는 무섭게 회개해야 돼요 영이 열어졌을 때 영이 열어지면 난안 싸운 줄 알았어요 사모님하고 나고 부부싸움 할 때도 있는데 영이 열어져서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서로 의견 차이로 싸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영이 열어져서 보면은, 집에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언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천사들이 한 명도 안 보이고, 마귀들이 어디서 귀신들이 많이 있는데, 막 천장에 방에 막, 바팍바팍팍팍내 눈이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욕을 퍼부리고 주주를 하고, 야, 이게 이게 귀신역사아니깐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이웃간의 송도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인격이 그렇게 안 되니까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예. 또한 번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 산하 날을 가려다오, 바위와 나를 가려다오 산과 토굴 속에서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가고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입니까? 휴거 되는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했더니 그이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또나팔이온 하늘을 울려요.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과 식구들이 형제들이 공중으로싹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공간에 나타나셨는데 강력한 흡입기 진공총소기처럼쑥 빨아올리는데 순간에 식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아는 사람도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올라가 올라가 막 올라가 형수님도 올라가시네요 저쪽 동네에서 가족들도 우리 가족들도 막 올라가고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와 그런 기쁨이 없,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땅을 보니까요 땅을 보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보게 되는데 사람 머리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불똥이가떨어는데 머리에 불이 붙었어 근데 이 불이 안 꺼져 얼굴에도 불이 붙고, 머리도 불이고, 붙 몸에 불이 붙고, 옷에도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중요한 걸. 그러니까 막, 아아아아아아 아 그래서 사람들이 산 속으로, 굴 속으로, 토굴 속에 뒤막 숨으면서, 나를 좀 가려워라. 산아, 나를 부서져라. 돌들아, 나를 때려 죽여라.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져.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또몇년 동안 또참을못 자고 들림받지 못해서 참을못 자고 들림받는 경험을 해서 또 잠을 못 자고 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제대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게으르고 나태하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이제 두려워서 제발 제발 예수님이 하늘로 강림하셨는데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제발 나좀 죽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마지막 회개 기간이 있는데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데 마지막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쳐요.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치더라는 거예요. 인치는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14만 4천명이 또 구원을 받는데 게시록에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해서 괴변과 말도 안되는 사기를 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그 후손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14만 4천명은 전세계 구원받을 예수 믿을 사람들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에 요한계시록 8장에 그 사건에 나옵니다. 하늘이 반십 동안 고요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한번 읽어봅시다. 신나고 짜릿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시작. 요한기시록 8장 1절 시작 일곱전을 일곱 떼실 때하늘반동안더니 음. 음. 내가 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낙타를 받았더라 하늘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소두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형도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감하다가 땅에 소으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일곱째인을 뗄 때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8장에 일곱 나팔을 끌고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육지의 식물 식물교의 3분의 1이 다 불에 타서 다 채가 되어버립니다 예. 자 두번째 천사가 두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면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생물 3분의 1이 다 죽어버립니다 예. 3분의 1이 자, 또세 번째 나팔을 불면, 이 땅에서 먹는 물, 먹는 물에 3분의 1이 다 쓰게 돼서, 다 죽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한번 휘몰았잖아요. 광풍이 불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만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제한 같지 않으세요? 네번째 네 천사가나품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산불이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해가 시터먹게될 수도 있어요 달이 안뜰 수도 있고 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우주가 막 흔들리는 거야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하고 태양의 열 에너지, 빛 에너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기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기절을 합니다 다섯 번째 나타에는 지옥의 무적에서 황충이때가 올라오는데 황충이가 올라와 가지고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 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개운한 사람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머리를 막 쏴요, 쇠기 숟이막 팍팍 쏴요. 얼마나 머리를 쏴붙이는지 너무나 아프니까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혀를 깨물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여달라고.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거예요. 왜그 황충의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황충의 때가 아닙니다. 메뚜기의 한 종류가 황충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황충의 때가 아니에요. 무조 행위서 올라와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사람을 쏜다니까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중동에서 인류 역사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 그 전쟁이 벌어지면 이 전쟁 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남은 사람들 4분의 1이 죽어요 그 암흑이 없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또 동시에 이루어냐면네 번째 인을 떼게 되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또 재앙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4분의 1이 죽고 남은 자들 중에서 또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나팔을 하나님께서 풀게 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그 직전에 전 세계 인구의 50%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의 인구가 절반 정도 죽을 때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고 예수님의 지름 직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게 되고 그 전에 7년 대환하 중에서 전 3년 반 끝나고 보호할 성도들은 예비처 도피처에 들어가서 시온성에 들어가서 시온산에 쓰겠다가 주님이 제림하신 날 공중에서 올라가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들 경험을 또 주님이 하게 돼서 주님께서 하게 해 주셔서 책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시온산 시온성은 분명히 했다 자 마지막 나팔 한 개를 불 때에 그때가 되면 힘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힘있는 천사가 나올 때 나팔을 불때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의 재림인과 휴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환란 때는 저 크리스도가 나와요 666이 나오며, 세계 정부가 하나가 되고, 화폐가 통합이 되고, 경제가 통합이 되면서, 마지막 7년 중에서 대환란 때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 깨지면 안되기 때문에, 도피처로 가서, 시원산으로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해이분 여자가, 해산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의 보호 아래 1260일 동안 후 3년반 동안 보호하고 거기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있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지면 하늘이 열어지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어지고 성전 안에 언약계가 보이며 팔장 팔짱,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음성과 내성과번교와 재신과 큰 우박이 내리게 되고요 불세례 시작할 때 불세례 책세 번째 책이 나오죠 제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 다영 안열때 나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영위이왜안열십니까 나중에 체력 끝나고 집이 와서 숙소에서 침대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는데 그때 눈이 확 열어주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내영에 가서 욥기 1장 이장에 사단이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허락을 받는 그 모습이 내 옆에서 하나님 보좌 자 앞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이빨을 부득부득 걸고 막 이를 걸고 아아아아아아아 이것이 한열배 백배 더큰 소리로 나를 죽이려고 협박을 했어요 그놈이. 내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왼쪽에 나타나셔서 막 이를 찌려보고 어디. 내 종을 그러니까 마귀가 확 쪼그라들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빛이 나오면서 벼락치는 번개가 나오면서 마귀를 때려버리니까 마귀가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아악 그고죠 제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는데 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지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 종을 비밀의 방으로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만나리라 비밀의 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지성소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데리고 비밀의 방에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 비밀의 방인지도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요셉 존소가 하는 말이야 아빠 그거 지성소에 지성소 그것도 몰라요? 내가 뭐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자기도 못 들어갔대 에이, 다행이다 네가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는데 에이, 내가 먼저 들어가니 감사하다 그곳에서 이, 지금 우리 교회 정사각형으로 한두배 정도 되는 정사각형 밤색 대리석 타일 같은 그런 데다가 가운데 십자가에 테두리가 있고 빙 둘러서 지난 어, 밤새 그 타일로가 있고 어, 그곳에서 혼자서 거닐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난다고 하나님 얼굴 보고 살점 없겠다 그러는데 내가 죽으려고 작정했나? 하나님의 얼굴에서 갑자기 빛이 확 나서 나를 죽여버리면 나 어떡하지? 근데 제자식들은 어떻게? 자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처자식 걱정을 하고 있어요 <웃음>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내 목숨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하나님 을굴 절대 보지 말자 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껍데기야 사실은 예? 여러분 성경을 볼때 이중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살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만납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극휼로 만나주시는 거죠. 그런데, 보지 않으려고 작정으로 무조건 엎드리자. 쳐다보지 말자.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흰옷 입은 보다 조금 더 크게 생기신 분이 오시는 것이 보여요 발, 발, 발이, 발이 보여요 하얀색마 보스를 입고 갈짓자로 술 먹은 갈짓자가 아니고 내가 놀릴까봐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실 때마다 음악 소리가 나고 향기가 진동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음악 소리 무슨 향기가 진동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제 머리를 만지시는데 감사합니다 더 만져줘서 머리카락 좀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까이 가까이 오셔는 바닥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발가락이 있고요 발톱도 있더라고요 발톱 깎으셨는지 안 깎으셨는지 모르겠어 불경스러운 말인데 근데 발톱이 있어 우리 몸에 발톱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겉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발에 금으로 만든 샌달이 신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얀 빛난 새아보시는데 발등까지 덮일 정도예요 발목까지 오는데 발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덜덜들 뜨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죄인을 죽여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 목사는 고개를 들어라. <웃음>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나는 죄인이.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봐라. 하나님을 보고 죽을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천박스럽게 막 이야기했어. 요나 <웃음> 죽고 싶잖아요. 마구대, 어, 어, 어, 죽지 않다. 또 내가 앉으려고 바닥에 바짝 엎드리니까, 외국 집회에 가서는 이걸 흉내를 내가 다 했어. 개구리가 패대기 치면, 패, 까디 짓고, 팍! 떠는 것처럼, 짝 엎드려서 바닥에 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이렇게 앉으셨어요. 살짝 앉으셨어. 그래도 안 보니까, 손으로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나를 보아라.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무도 얼마나 있으신지 몰라요 어때 죽지 않지 내가 속으로도 혹시 이분이 예수님 아니야 털난거 보니까 예수님 같으신데 수염 이 있으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벌써 알고 막 웃으시면서 너희가 말하는 성부가 바로 나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창조했느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 나는 성분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감격이 돼서. 감동이 돼서. 그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내가 자세히 봤어요. 피얀 빛난 천으로 모자를 하시고 두줄 금띠로 테두리를 하시고 리본이 있고 길게 내려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옷을 입으신 세마포에도 굵은 금사슬로 된 굵은 줄로 입고 리본이 있고 두 줄로 또 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얼굴에 사이사이에 하얀 머리칼이 있고 수염도 수박하게 있으시고 근데 예수님하고 또 달라요 느낌이 네. 정말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인데 느낌이 달라 예수님도 정말, 정말 멋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느낌이 달라요 할렐루야 정신이 돌아버리고 미쳐버릴 정도로 좋아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난더니 그 저기 한상절 집사처럼 한상절 집사 걷는 게 그렇잖아 한상절 집사 손들어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손을 다 올리고 살아간다 앞으로 태어지는 일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며 너는 네 얼굴을 본고 너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 돼 하나님 지옥 지옥 갈 믿음이 안돼요 나는 지옥에갈수 있다 경험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그 이후로 몇년 동안 지옥을 들이밉다 지옥 가서 막떼글떼글떼글떼고 그러니 까 크리스 점사님 나하고 위국에 같이 다니는데도 내가 지옥 가서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데도 비웃었어 저희 개개 개 크리스 점사님 저렇게 아플까 목사님 너무 쇼 하신다 너무 오버 하신다 얼굴 보면 내가 알아요. 의심한지 안 하는지. 그 내가 속으로, 니도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쟤도 제대로 당해봐. 근데 언제부턴가? 불사역할 때 우리 팀이 먼저 불을 받고 하, 하잖아요. 그럼 불사역하니까 벌써 지옥 가는 거야. 얼굴이. 그걸 시켜서 하냐고, 그거를. 나는 그래도 지옥 가도. 나는 그러지 않아. 그냥 가버려. 근데 저희 개 크리스는 유튜브에 또 개짜 들어가면 또안 돼요. <웃음> 이러면서 가더라고. 나보다, 나보다 더 심하게 가더라고. 쌤통이다. 또이영호 목사님은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게 가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사모님 안 계시면. 불쌍하겠죠. 가시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웃음> 자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마지막 납팔때 우리를 데려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예. 순교자의 입맞은 숫자가 찰 때까지 엊그제 설교했죠 하나님 재단에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목베임을 받은 사람 그 성도들은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친지 모릅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 우리의 피를 돌려주세요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동무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참 기다려라 내가 힌트로 막이 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의인들의 시간이에요 의인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될 시간이야 예.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발견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불사역에 성령의 불에 완전히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구촌 다니면서 숨어있는 깨끗한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을 너는 찾아야 한다 예. 오직 성령의 기름붐과 임재와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당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불스레책 세 번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한쪽에 병면에 나타나셔가지고 법계를 사이 두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일곱 번째 나팔 때가 되면 공중에서 들림 받으면서 그 법계가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같이합시다. 공중에서 만나시다 부활에서 만납시다 남은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든 싫든 잘하든 못하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신나고 짜릿한 부활을 경험할텐데 주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수록 도와주시고 가장 신나고 가장 짜릿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해서 신부단장 잘나게 하시고 더 멋있고 더 돋보이고 더 새로운 신부단장을 자리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